소환필드못 <웃음> <여왕님의 뜻을> <웃음> 먹으면 로카라 별로 아닙니까? 2, 3속공인데? 2, 3속공인데? 별로 아닌가? 암초지게 하나만 가져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1, 2코. 몇 개야? 1코, 3, 2코, 1, 2, 3, 4, 5. 코 쉐일 <웃음> 동전 일꾼 해봤자 주문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동전만 아까울 것 같네요 지금 한번 내볼게요 Okay. 아니! 루나 하면 안 되는데. 로카라 나왔고, 로카라 왼쪽 때리면, 이치억되고요 동전 무기 해야겠지? 싹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 정비전처럼 아니, 뭔, 눈사람이여. 으아. 원래 암투지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나왔으니까. 눈사람. 다음 턴또 눈사람. 야. 교환 안 해, 이거? 해야지, 교환. 이거 본체 걸려 정신 나갔어? 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일체력을 버리지 않은 죄를 톡톡히 치를 것이야. 벌린 거 다음 턴이면 풀리는구만 멍청한 자식. 진짜 센이격을 쓸 거면 삼코 두 개를 못 내네. 들어부탁다게 얼린 거 푼대요. <웃음> <웃음> 되게 많아. 아이. 불기둥 발견하는 거야? 그런 거야? 불기둥인 거야? 아까 불꽃 세일은 되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리고 싶은데. 근데? 이리 끄나 하고 싶은데? 스태프 가잖아요 병참 내지 말까? 그러면. 근데 연구 연구 생각하면 병참으로 방어도 올려야 되고요. 불기둥 생각하면은 휴면이랑 차량 높은 여고도 내고 싶은데. 방어도 하자, 안전하게. 속공 했다가 휴면으로 가자, 그러면. 뭔, <웃음> 근기둥이요. 야발. 이코드있어 응. 신변화설 다 아, 피해! 까비 세츠바 하자고 그러면 원래는 염염물 배자하고불기둥이 안전하게 갔어야 됐는데 여기 띠리리드. 정참을 안하고 휴면에다가 요거 차로 높은거 했으면은 좋았나? 대변 광명을 죽개 뽑았네 에. 주문 두개 발견한거 지나갔구요 1패 2패 하기 시작하면서 넬리가 안 나오는데. 넬리 나왔으면 2패 안 했을 텐데. <웃음> <웃음> 뽑았다 먼저 꾸고 재고 <웃음> 뭐? 어, 데스윙이야? 컷! 아 진짜 데스윙이야? 개에바가 진짜 게임이 몇 번에 에바가 응 음. 진짜 센 일격으로 잡아? 어.. 박밀 뭔 난투여 난투하면 2분의 1로 지는구만 뭔 두바리여 한마 추게 해야 되나요, 부름이? 부름 부릉, 괜히 부름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늘때 너무 약해용. 부름이라도 있었다면. 오, 팔 88이요, 두 개가, 어? 핸드 영장에두개 뽑았는데 팔8이두개 나온다고? 개반데? 졌는데? 두루가 뭐 이래, 아까부터. 빵장에서 어떻게 자꾸, 나는 빵장에서 일코 코 주더만. 두릉이안 내고 있었어야 됐나? 하, 아, 이것도 방송 안 키고 했으면 12승인데. 괜히 키고 했네.